선박 승무원 등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익사하였다면 설명 의무 위반 시 상위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21-16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2011년경 상위 사망 보험을 가입하였고 2019년경 선박을 타고 출항하였다가 이틀 뒤 해상에서 표류중인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쟁점다 이 사건 변책사유가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보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서의 선박 승무원이나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즉 면책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선박 승무원이나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험사고에서 제외하는 것이 계약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대풀이하거나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보험 설계사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미추어 믿기가 어렵습니다. 청약서에는 해양경찰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 전 알림의무 사항에는 해양공무원이라고 잡힐 기재되어 있으며 녹취된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는 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진술되어 있으며 피보험자는 보험설계사의 조카 사이로서 당의 계약을 가입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는 본인의 선박 탑승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였고 이 사건 보험설계사는 이를 인지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설계하여 청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또한 비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사유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이 사건 보험설계사의 주장대로 비보험자가 직무상 선박 탑승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책사유는 여전히 설명 의무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쟁점 다이 사건 면책사유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 모집 관련 질문 답변서 모집 경의서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면책사유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하였고 사망 후 신청인과 설계사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보험금이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직업급수에 따라 지급된다라고 녹취되어 있고 이는 보험설계사 스스로도 이 사건 면책사유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가입 경위서에 연간 160일 선바탑승 업무임으로 면책사실을 알았더라면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확인서, 가입자 유의사항에 직무상 선박 탑승 등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의무는 이행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면책약관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수 없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의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각주 주요 내용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